잉여맨로블록스자 네.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네 아래를 보세요 우와. 자 여러분들 카트를 타고 도착 지점까지 가면 되는 게임이고요 자이 게임은 제가 좀 조사해본 결과 실력은 1퍼 그리고 운이 99% 따라야지 도착지점까지 갈수 있는 게임이에요. 와. 와아... <웃음> 자, 한번 그래 가볼까? 카트 소환해서 가는 거지. 자, 가자. 어, 이거 앞으로 가는 건 뭐죠? 어, 어, 어어어어어어어 오, 오, 오, 나 가는 거 아니야? 한 번에 그냥? 너무 쉬운데? 너무 쉽고요. 뭐야? 완전 쉽잖아 이거 누가 어렵다 했어 이거, 어, 이거 와 C 누르면 1인 침대요 오 그러네 와 우와, 우와. <웃음> 아 쉬운데 여러분들 나 이거 도중까지 한 번에 갈수 있겠어 음아니아가길 막겠어 쉬워 쉬워 쉬워 오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한 번에 깨는 거 아니야? 나 벌써 중간까지 왔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쉬운데 쉬운데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요 너무 쉬운데? 이거 한번더 가는 거 아닌가? 아직 길이 좀 남았네? 근데 좀 많이 남았네? 음. 좀 많이 남았고요. 한번 가보죠. 그래도 와! 위에서 잉냐맨 정수리 보인다! 안녕. 난네가안 보이지만 넌날 보고 있구나. 맞아. 근데 나 지금 지금 중간에 넘어섰거든? 오, 야! 와! 어, 와, 떨어졌다. <웃음> 아니야아야 이거, 이거, 쉬운 게 아니었어. 중간에 빠른 부분이 있어. 아, 홀드는 B구. C는 좀더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? 아니, C는 1인칭이야. 아, C는 1인칭이고. 아, 그러면은, H가 브레이크인가? B지. B. 멍청... 아 근데 멍청이는 너인 것 같은데, 아, 이거 깨, 깨면 천재로 인정해줄게. 리얼레이크가 아니라 비는 카트에서 내리는 거잖아. 아닌데 스페이스바 카트에서 내리는 건데, 맞는데? 어, 나비누르니까 내려서 오는데 멍청이네. 멍청 아, 나 카트가 없어졌어. 비를 너무 꽉 누르면 멈춰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해! 적당히 눌러야지 적당히 눌러야 돼? 어너 잘하는구나 너 천재구나? 리아? 청아너 도착하면 그 내가 천재를 임명해줄게 항상 천재 리아야라고 불러줄게 근데 못 도착. 깨면은 바보 리아라고 맨날 부를거야 놀린.. 놀린 만큼 원래 리아 도착이래 도착했다고? 아직 도착 안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안가? 그거 안가 멈추면 은 아예 안가 이제 브레이크를 너무 꽉 누르면 안돼 아니 눌렀는데. 1번 누르고 클릭해 얘들아. 그럼 아. 어떻게 되는데? 아푸쉬하는구나푸쉬하는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가자. 아 미호야 안녕 너 열심히 가고 있구나 우리 끝에도 보자고. 그래. 꼭 끝에도 보는거다어 리아 어저 리아가 보여 저기 저기 저기 리아야 너 빨리 안 가면 우리가 칠지도 몰라 뒤에서. 신난다. 교통사고나 빨리 안 가면. 자, 여러분들. 이제 슬슬 한번 끝까지 가봐야죠. 어, 미호야, 안녕. 안녕. 미호야, 너 저게 느리게 간다. 겁이 많구나. 안전하게 가는 거야. 나는 지금 왼쪽 클릭 마모마모 하고 있어. 빨리빨리 빨리 가려고. 자, 클릭 한번 더 해볼까? 어. <웃음> 나 미호 떨어지는 거 봤어. 너도 이렇게 될 걸? 여기서 엄청 천천히 가야 된데. 슬로우 다운. 와, 이거 천천히 안 가면 여기 진짜 빠르다. 여기 천천히 안 가면은 바로 황천길. 자, 빨리 가. 빨리 가. 자,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가고요. 여기 또 슬로우 다운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서 브레이크 눌러야 되는 거 같아. 레 이렇게 브레이크. 이렇게. 와, 나 잘한다. 이게 되게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구나. 아닌데. 리아 너너너너너너 너, 너, 너, 너, 너, 너 내려갔어? 난 이미 도착했지. 도착 지점이라고? 아까 어. 도착했다 했잖아. 벌써? 이거 되게 어렵다고 막 소문난 건데. 어떻게 그 잘했지? 쉬, 쉽던데. 나 지금 가고 있어. 나도 지금. <웃음> 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? 오케이 나이스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간다 나 지금 간다 가고 있다 언제 와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브레이크 밟아야겠지 살짝 밟을까? 어 너무 무서운데 브레이크 자 간다 <웃음> 자,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섞어줘야 돼. 브레이크. 브레이크! 리아한테 너한테 갈게. 리아야, 기다려. 빨리 와. 브레이크. 브레이크, 브레이크. 리아야, 너왜 거기서 떨어져? 안녕? 너 도착 안 했구나. 거짓말치고 있어. 어, 야, 야, 야. 야 리아가 나 근데 갑자기 추월했어 갑자기 떨어지더니 이게 말이 돼? <웃음>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? 위에서 떨어졌어 너 뭐야? 이 실력에 있 거야 너 진짜 실력 엄청나다 내가 점프도 할수 있거든 점프도.. 점프를 어떻게 해요? B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해봐요 아 안해요 안해요 스페이스바 내리는 거거든 아니 그게 그 점프라니까요 너무 쉽다 진짜로? 이따 해볼게 이따가 도착하고 좀 해봐 아지도착해가거든 아니 도착해서 하면 재미없잖아요 스피드스면 비를 눌러요 지금 어,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도전을 합니까? 아니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다니까요? 안돼요 안해요? 도착 저 겁이 많아서 겁 엄청 많네 너무 쉬운데? 나도 도착 도착했다고? 나 응. 네. 아니 B 눌러서 점 아니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점프 한 다음에 B 눌러보라니까요. 아 알았어 알았어 나 도착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거는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는 곳? 뭐 이런 게다 있냐? 아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한번 해볼게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 이건? 도착지점 왔는데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점프가 된다고? 아 뭐야 일로와줘 왜 다시 어떻게 돌아가 음... 돌아가야돼 어? 응? 이건 뭐지? 오 뭐야? 오호호. 안녕하세요 아 어디야 저, 저, 저, 저, 저, 저쪽으로 가고싶어 일로 오세요 스타트? 아 올라가세요. 글로.. 글로..글로 글로 가면 돼요? 네아 올라가는 거 있네 카트 응 간다. 지금 타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자, 스페이스바 누르고 내려주는데요? 네 <웃음> 장난하세요 지금? 네나 <웃음> 그럴 줄 알았어 내가 <웃음> 어? 또 어떡해요. 차가 중간에 가로로 뒤집혔어요. 뭐야? 야 줘. 가자. 아! 아! 이게 장난하냐? 무슨 이야 가자 가자. 가자. 전부 처음부, 아, 다시 하자. 일로와 봐. 아, 올라와봐 화끈하게 한번 가보게 이번엔 브레이크 없이 한번 가 보자. 그게 재미거든. 브레이크 없이? 응. 음. 미호야 너너 내려오고 있어? 응, 나 걸어서. 걸어서 간다고? 중간에 카트가 뒤집혔어. 음. 안녕 여매나, 내가 하는 거잘 봐. 응. 자 가자. 네가 그렇게 느리면은 내가 어떻게 가라는 거야? 가자. 브레이크 없이 가자. 빵빵빵빵.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음. 와나 진짜 촌스피드 지금 클릭 계속 하고 있음 클릭하면 빨라지거든요? 와 이거 클릭 막 해도 가는데? 응. 당연한거 아니야 난 브레이크를 밟아본적이 없는데? 이거 그냥 일부러 떨어져 봐야겠다 그래도 중간에 걸쳐서 가는거지 그럼 엄청 빨리 가지 않을까? 오케이 가보자 일부러 떨어지기. 어? 뭐야 이거막 눌러도 안전빵이야. 리아 네 너왜 떨어져? 응? 아니면 임기? <웃음> 아 중간에 떨어지고 싶은데? 내가 했던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한 번만 중간에 떨어져 보자 한 번만. 한번만 아 안되네 거기서 이제 떨어질거야 흐 <웃음>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한번 떨어져 여기서 떨어셔도 될까? 음. 오케이. 어 그래 한번 여기... 가보자 우와 여기... <웃음> <웃음> 어, 됐다 됐다 됐다, 됐다, 됐다. 한번에 일로 근데 거꾸로 아니야 지금? <웃음> 거꾸로. 어? 거꾸로다 카트 뒤집혔다. 이 내가 구해줄게. 어, 네가 네가 앞좀 막아줘. 뒤집어질게. 앞좀 <웃음> 아, 뒤집어지게 앞좀 막아줄래? 그럼, 아, 좀이 오르막길이니까 뒤로 와봐. 그래 그래. <웃음> <웃음> 자 어쨌든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운으로 도착하기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끝내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